저번주에 현금화 사인 드렸고 경고 드렸던 대로 지수가 3일 연속 강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윗골이 달리고 좀 밀렸고요. 20년 강세 구간 예시로 예측했던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수익 종목이 있으면 손실 종목 가만히 두지 말고 퉁치기 해주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퉁치기는 오늘 A종목 10만원 수익이 났으면 손실이 큰 개노답 종목이나 단기 지지 이탈했거나 좀 흐름이 지지부진한 종목들 9만원 손절해가지고 당일에 1만원 수익 마감하는 겁니다 이런식으로 현금화를 좀 해두시는게 좋고요 이번에 강한 하락이 부디 건강한 조정으로 또다시 큰 반등의 발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추천주 결과 볼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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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가짜 반등을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지거나 반토막이 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요런 최악의 사례들 보면서 경계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LNF도 에코프로랑 같이 중장기 추천드렸었고 역대 신고가 찍고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LNF 1봉이고요 크게 역대 신고가까지 가졌다가 현재 고점에서 박스 쌍봉이탈 유의구간입니다 28만원 이탈하게 되면 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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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에서 큰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21선 부근에서 반등 한번 오늘 21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15만원까지 열어둬야 되겠죠 이제 오늘의 저가 15만원 이렇게 두개 가장 중요한 지지 맥점이 되는거고 지키면 홀딩 이탈하면 쌍봉 형태로 밀리는거니까 61선까지 빠지는 것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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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내려오는 흐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박스 내에서 정직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 흐름 조심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1봉은 상한가 종가 여기 이탈했을 때 분할 매도 자리였고 5일선 또 이탈했을 때 분할 매도 자리 다음 밑에 11선 15일선 21선 깔려 있습니다 21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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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파동이 제대로 나온 적이 없다 분석하면서 또역배가 끊고 올라올 때 중장기 추천을 드렸었고요 바로 단기에 100% 이상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지금은 은봉이 꼬리 찍고 밀리고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 기존의 저항이었던 자리 여기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13,000원 요구간 지켜줘야 또 반등이 나와주는 거고 이탈하면 이전처럼 크게 밀리는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1봉 일본. 1봉은 2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줬었는데 오늘 이탈이 나왔습니다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요 고점에서 추세박스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요 하단을 이탈을 했죠 같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큰 조정을 경계해야 되는 자리 파동이 큽니다 크게, 이렇게 크게 빠지고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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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돌파 시도하는 자리에서 양호하다 제추천드렸고요. 이렇게 여기서 한번 최대 35% 수익 주고 여기서도 이제 상한가가 나와줬네요. 무릎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던 거고 머리는 여기니까 흔들면서 더 올라갈 여지는 있는 거죠. 4월 4일 리딩이고요. 3일만에 35% 수익을 줬던 기존 추천주고 조정 후에 3월부터 다시 상승파동이 나와주고 있다 월봉은 역별 돌파 초입자리 그리고 박스 돌파를 시도해주고 있는 양호한 자리다 양호는 매우 좋다의 뜻으로 1차 매수 가능 추천 신호입니다 다음 그린케미칼 역시 역별 돌파 나오는 자리에서 한번 추천을 드렸었고 이후에 또 옆에 끊고 박스 보이는 자리에서 반복 추천드렸습니다 이게 차액 실현이 아니라 매물 소화다 이것도 매물 소화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후에 12,000원, 15,000원 사이에서 박스가 나오죠 이때도 계속 반복 매매 가능하다 박스 하단에서 매수해가지고 상단에서 팔거나 여태 홀딩 했으면 되는 거고 시간 투자 시에 전고점인 14,000원 정도까지 갈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근접하게 상승이 나아졌습니다 이렇게 3월 21일 은봉이 꼬리 매물소하다 흔들기 버티고 시간 투자시에 1.4까지 14,000원까지 무난히 상승 가능해 보인다 지금 13,500원까지 올랐다가 빠졌는데 14,000원 도달하지 못하고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충분히 큰 수익권이 나왔고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하락시 분할매도 하면서 수익 챙깁니다. 가만히 14,000원까지 기다리다가 손실 전환까지 당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가 도달하지 못하고 하락할 때 추이를 보면서 대응을 해준다. 다음 퍼스택 역시 역별 끊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 전고점 부분까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다음, 퍼스텍 역배열 끊고 초입 자리에서 발, 무릎, 무릎 자리 추천했고, 어깨머리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전고점 부근까지 도달해줬고, 일봉은 박스 돌파 자리, 3,700원 안착 시 급등한다. 추천했던 이유는 방산이 아니라 로봇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퍼스텍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재부각 기대감으로 차트와 같이 접목해서 추천드렸던 건데 윤석열이 러시아를 적대관계로 만들면서 방산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건 좀 재료 측면에서는 얻어 걸린 거지만 아무튼 뭐 이런 뉴스를 몰랐다 한들 차트 매매로 3,700원 안착시에 급등한다 알고 있었으면 그냥 매수가 가능했죠. 어떤 이유로든 호재가 있으니까 맥점을 돌파 안착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다음 유니온 역배열 끊고 올라가다가 또큰 역배열 끊고 올라갔습니다 어, 이때 추천 한번 드렸고 당일에 바로 상한가 나왔었죠 지금은 윗고리 기준으로 역배열 저항 구간에서 걸려있는 상태고요 전고점 몸통 저항대는 9000원 정도 종가상 9000원 안착이 중요한 자리 역배열 끊고 크게 올라갔다가 박스 유지 한번더 박스 돌파하고 살짝 밀리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여기도 또다시 전고 돌파 자리죠 이렇게 전고 돌파가 나오는 자리에서 시초에 출격이 아니라 눌림 추천드리고 바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날의 분봉 차트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러줄 때 체결 그리고 쭉 다음 유니온 머티리얼 금요일에 4,000원 눌림매수 추천드렸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고 반등 나오는 거 노렸는데 실패하고 3,750원 종가 마감했습니다. 단타는 손절로 실패가 됐던 거죠. 스윙은 유효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정폭은 3,400원 3,400원의 이유는 요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이쯤까지 빠졌다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근사치까지 빠졌다가 3,400원 지키고 결국 반등이 나와주면서 최대 14% 수익권 다시 줬고요. 월봉은 역별 끊고 올라오는 자리. 저항대는 4,000원 중반 그리고 5,000원 또6 0 0 0 초반 정도 주의하게 3개 보시면 되고 최근 유니온 그룹주의 흐름이 파동이 매우 크고 윗꼬리가 많습니다. 참 지저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윗꼬리마다 물렸으면 좀 아프니까 추격 장중추격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지금은 이렇게 큰 박스 내에서 왔다갔다 강한 파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온은 좀 특히 큰 박스 내긴 하지만 좀 지저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나마 유니온 머테리얼은 추세 흐름으로 15일선 지키면서 우상향하는 식으로 조금 더 깔끔한 흐름으로 파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역시 추격하면 아프고요 순환하면서 강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내가 대정인데? 아닌데? 내가 대정인데?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 앱클론 오늘 21선 이탈이 나왔죠 AACR 4월 일정으로 2월부터 반복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오늘 리딩 고가 85% 내에서 전략매도했거나 소량만 들고 있는 상태고 손실자들도 21선 이탈 전까지는 홀딩이 가능하다. 이게 4월 19일에 리딩이고요 오늘 21선 이탈하면서 또 매도가 된 상황이 나왔습니다. 4월 일정으로 2월부터 반복 추천드렸고 AACR 재료소멸 하락이 나오고 있다. 또 일정 내에서 4월 18일이 고점이 형성이 되었고요 또자 AACR 종목들을 보면 대개 요 일정 내에서 고점을 찍고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추천을 드렸던 건 애플론 박셀바이오 요렇게두 개가 있고요 루닛도 계속 10월부터 추천을 드렸었죠 루닛도 AACR 일정주였고 얘는 그 전에 4월 12일이 고점이었네요. 또 여기서 많이 주시는 질문들이 일정이 끝났으니까 이제 끝인가? 단기 재료 소멸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침체 구간이 나오겠죠. 하지만 일정과 호재는 반복이 되니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더갈 수가 있습니다.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 과거에 9월 일정 끝나고 이번에 4월 일정으로 또 재추천 나오고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재타점 공략이 가능합니다. 그때 9월 일정으로 추천드렸고요. 제자리까지 빠지죠. 그러면 어 이제 박셀바요 끝났나요? 물어보시겠지만 아니다. 일정은 또다시 잡힐거고 이후에 그 일정과 차트가 돌아나오는 구간에서 재공략은 가능하다. 실제로 4월에 추천드리고 단기 60% 수익이 나왔고요 지금 또 빠지고 있지만 이후에 또 다음 일정과 차트가 돌아나오는 구간에서 제공약은 가능하다 현재 박셀바이오도 올라갈 때마다 제가 매도주의 사인을 드리면 하락주의를 드리면 제욕을 많이 하십니다 올라가고 빠질 때 분할 매도 좀 해라 하면은 신안이는 차트충이라서 박셀바의 가치를 모른다. 나는 홀딩하겠다. 근데 결과가 안 좋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올라가니까, 또, 요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마냥 홀딩합니다. 하지만 이전과 동일하게, 요렇게,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도 시작하라고 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응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좀이렇게 저한테 줄인이네, 차트쟁이네, 박셀바의 뭐, 내재 가치를 모르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락할 때는 좀 분할매도 하면서 챙겨줍시다. 다음 박셀바요. 최근 1봉이고 노랑이탈하면 보라까지 빠지고 보라이탈하면 또 5만원까지 빠질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탈이 나오기 시작하면 분할매도 분할매도 챙기는겁니다. 가만히 10만원 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잘 잡아놓고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데 무대응으로 수익 반납을 당하면 아깝잖아요. 셀 바이오 현재 차트고, 여기서 추천, 60% 급등 나오고, 쪼로로록 빠집니다. 자, 10만원 전고점까지 기대하셨던 분들, 그대로 수익 반납 당했고요. 자,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분할 매도, 분할 매도, 분할 매도 이렇게 하면서 챙기자. 어, 대부분 40% 수익권 내에서 수익 마감을 하셨을 겁니다. 요게 끝이 아니라 제자리까지 빠졌지만 또 행보구간을 거치고 매물 조화해주면서 일정 앞두고 거등이 나왔고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사한 타점에서 재접근은 가능합니다 부디 다시 또 다음에는 요런 반짝 흐름 말고 시원시원하게 끝까지 시원하게 올라가가지고 10만원 돌파하고 여기 물려있는 분들에게도 다 수익권을 주면서 역대신고가 가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앱클론 역별 끊고 일정을 앞둔 2월에 추천 여기서 추천드렸고 요 날이 이제 야수들의 매도 구간이죠 시가 이탈할 때부터 분할 매도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고 현재 요 추세 이탈하면서 21선 이탈했고 장기 2평까지 이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장기 2평 두개 주요하게 단기 지지보고 대응하셔야 되는거고 큰 추세는 요렇게 481선이랑 겹치는 자리가 되네요 재료선을 나왔으니까 단기침체는 조심하시고 과거에도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지고 또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또 크게 오르고 이런 파동이 큽니다 파동이 크기 때문에 또 밑에서 자꾸 시간 투자하면 다시 올라와줄 수는 있겠죠 다음 셀바스 헬스케어 역배열과 정배열의 교과서입니다. 역배열 자리에서 무시하다가 정배열 자리에서 추천하고 추세가 나와줬고요. 이때 빠르게 쭉쭉쭉 올라갔기 때문에 분할 매도하면서 남아있는 물량 끝까지 홀딩하기 수월했고 고점에서도 한번더 추천드리고 단기 20% 수익이 나왔습니다. 21선 이탈할 때 수평 지지 이탈할 때 매도 사인드렸고요. 이렇게 크게 추세 타고 추세가 꺾이는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 시작하면서 전략 매도를 해줘야 한다. 지금도 역배열로 갇혀가지고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고 있으니까 추가 하락 조심하시고요. 이건는 셀바스 헬스케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음 미래의 반도체. 얘도 교과서 차트고요. 역배열 끊는 거 확인하고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렸습니다. 은봉 위꼬리였지만 기준가 위로 올라섰죠 기준가가 여기 16,000원 정도니까 17,000원 정도에서 마감이 됐으니 안착을 한 겁니다. 색깔은 상관이 없어요 요 기준 위로 올라섰나 아닌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안착한 자리가 11선을 회복했던 타점이었고요 여기 11선 계속 저항받다가 추천한 날 역별 끄는 자리가 딱 11선 안착 마감한 자리죠. 이후에 12선 지키고 전고 돌파하면서 추세가 이어졌고요. 12선이 중요합니다. 얘한테는 12선 이탈이 나왔을 때 매도사인, 이제 하락시 분할매도를 해야 되는 매도 집중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하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분할매도 시작을 하면서 전략매도 해주는 겁니다. 분할매도 또... 요런 저점 이탈할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해주는 거죠. 현재는 역배열에 갇혀있고 역배열 끊고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12선을 또 회복하는 타점이 나오겠죠. 그때부터 또제 관심을 가져보는 겁니다. 현재는 과거에 이런 구간과 어, 유사한 구간이에요. 역배열로 쭉 빠지는 자리 역배열로 쭉 빠지는 자리 그러니까 요 타점을 또 기다려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올라오는 타점을 기다려 보는 게 낫다. 다음 4월 21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보겠습니다. DA 테크놀로지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22% 종가 2% 정석 반짝 나왔고요. 상승했던 이유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2차전지 제조 설비 공급 계약 체결 98억 원 정도. 공급계약 체결은 아무리 금액이 커도 일반적으로 반짝 상승이 나온다고 알려드렸고 정석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음 투비 소프트 시간의 상한가 최대주주 변경 관련해서 고가 9% 종가 마이너스 5% 최대주주 변경은 좀큰 호재인데 그렇게 크게는 오르지 못하고 약상승 후에 반짝이 나왔네요 이전에 선반영으로 크게 올랐던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죠 다음 한창산업 시간에 8.7% 2차전지 관련해서 장중상한가까지 갔다가 11% 마감했네요 이전에도 장중상한가 한번 찍었고 큰 파동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건홀딩스 탄소배출관련주 반짝 한미글로벌 네온시티관련 반짝 선바이오 2차전지 반짝 GS글로벌 러시아 보복관련 석탄관련주로 반짝 KBG 2차전지 반짝 자비스 2차전지 반짝 이화전기 리튬 반짝 한일사료 사료관련주 반짝 한미반도체 반도체 반짝 vtgmp 플래스크 비나테 이렇게 거의 다 반짝 상승하는 흐름을 오늘 보여줬네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반짝 상승하고 하락하니까 시초에 조심을 해야한다 다음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폭스바겐 관련주 폭스바겐 캐나다 배터리 공장에 20조원 투입한다 이에 기존 추천주였던 AFW가 월봉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박스 돌파 자리에서 상한가가 나왔고 국내 유일 독점 부품 공급사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알루코 3기 EV 경창산업에도 반응이 있었고 다음 히토류 관련주 윤석열이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계속 이어주는 발언을 하며 히토류 관련주들이 연일 파동을 보여주고 있네요 KC 코트렐 유니온 유니얼 머트리얼 다음 태양광 관련주 태양광 해상풍력 용량 확대 결정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린다. KC코트렐, KC그린홀딩스, 신성 ENG 탄소배출 관련주 미국 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추진한다. 40년까지 화력발전소 탄소 순배출량 제로가 목표다. 예, KC코트렐, KC그린홀딩스 뭐 여기저기 엮여가지고 계속 빨간불이 떠있네요 그린케미칼도 추천주였고 최대 30% 정도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다음 사료 관련주 전세계적으로 쌀이 부족하다 흑해 곡물협정 이슈 누보, 인바이오, 한일사료 반짝상승 크게 나와줬고요 다음 OLED 구글이 첫번째 폴더블폰으로 삼성의 OLED를 쓴다 예, 선시스템, 신도기연, 루멘스, 야스 동화, 엘테 2차전지, 계속 같은 이유로 연일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한창산업, AFW, DA테크놀로지, S코넥, 환농화성. 계속 추세를 보여주면서 반짝 상승했던 종목들도 있고, 일부는 최근에 워낙 강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큰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반도체, 칩스앤미디어, 엔비디아 등에 대한 중국 수출 제한 속의 반사 이익 기대감. 이에 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TF 코아시아. 진단 키트 관련주 3일 강한 조정이 나오더니 4일째 또 반등이 또 반짝 나와줬고요. 엠폭스 원숭이 두창 또 감염자가 늘었다. 다음 리튬 관련주 매장량 1위인 칠레도 국유화를 선언한다. 크리스탈 신소재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다음 개별 테마 이거는 개별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4월 24일 시간의 특징주 모베이스 상한가, 모베이스 전자 상한가 현대차 협력사고요. 현대모비스가 세계 4위 자동차 업체인 스텔란티스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공급한다는 소식 모베이스 전자 월봉 역별 끊고 박스 돌파하면서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급하게 급등이 한번 나와줬고요. 윗꼬리 제왕 때 몸통 저항대, 윗꼬리 저항대 1봉은 단기평 넣어야겠네요. 오늘 일선 이탈하면서 분할매도 자리를 줬었고 밑에 11선 2200원 정도 오늘의 저가 이렇게 지지 보시면 되고 시간의 상한가로 2600원 정도까지 또 올라와줬기 때문에 내일의 시가나 저가를 1차 지지로 보시고 요 두개는 2차 3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고점 단착을 해줘야 될거고 일단 요렇게 고점 박스로 형성이 되겠네요. 오일선 가격이 2550원 정도 하니까 종가상 이 위에서 계속 놀아주는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모 베이스 월봉부터 저점이 좀 계속 낮아지고 있죠. 이렇게. 윗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윗꼬리 기준으로도 겹치는 맥점 자리에서 밀렸고요. 5,000원. 5,000원이 월봉의 맥점입니다. 종가상 5천원 안착이 중요하고 전고점 몸통 그 다음 윗꼬리 몸통 윗꼬리 위에거 보기 전에 일단 5천원 안착을 해줘야 된다 5천원 안착도 하지 못했는데 요 위에를 바라보면 안되겠죠 최근에 역배열 끊고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돌파하고 올라와줬구요 1봉 급등 후에 단기 입형 차례대로 이탈하면서 무너 진자리에서 시간 상한가 4,300원까지 회복을 했고 5일선 4,400원 정도 여기 4,400원 정도 종가상 안착이 1차로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크게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는 거고. 내일의 시가나 저가 1차, 그리고 오늘의 저가, 다음 지지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화승 코퍼레이션 9.8% 합병 이슈. 월봉은 파동이 큽니다.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지금 역배열 끊고, 박스 보여주다가, 돌파, 돌파 해주면서, 가파르게 좀 올라와주고 있는 자리. 이렇게 역배열 끊고 역배열 끊고 거래량 터졌죠 거래량 터지고 바로 가진 못했고 한번 밀리면서 기존의 큰 박스 밑에까지 밀리진 않고 도중에 반등이 나왔지만 이렇게 박스 이탈하고 밑에서 박스 한번 더 만들어주고 다시 박스 돌파 또 다시 박스 업그레이드 하는 식으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거래량이 별로 없었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추세 우상향 나와줬고요. 현재는 단기 입형 놓고 봐야 되겠죠. 11선 2200원 정도 2차 지지 보시면 되고요. 내일의 시가나 저가 1차 지지 보시면 됩니다. 2500원까지 올라서 주면서 최근에 고점을 경신해줬고, 지금은, 요렇게, 고점 박스로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의 저가도 기준이 된다. 다음, k l l e t 7.5%. 사우디 장관이 방한한다. 5월 8일부터 9일 방한 유력. 5월 일정 주네요. 부산, 북항 재개발 시동. 월봉은 파동을 크게 보여주다가 역별로 빠진 자리고요. 5천원 부근 전고점 맞고 떨어졌고 역배열 끊고 급등 지금 역배열 끊고 올라오려고 하다가 최근 밀렸고요 이렇게 현재는 박스 박스 흐름으로 박스 하단 자리 일봉은 최근에 480일 선 저항 맞고 떨어졌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때렸네요 121선 때리고 안착 그 다음에 241선 때리고 또 밀렸다가 한번더 때리고 지금은 또다시 121선을 안착해줘야 되는 자리까지 밀렸고요 이전처럼 이렇게 장기입형 차례대로 저항대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2670원 정도 종가상 안착이 가장 중요하고 시간으로는 27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요렇게 박스로 현재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이고 여기 확실하게 안착해주는게 중요하다. 요기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지니까 이탈시에는 대응을 반드시 해주시는게 한국항공우주 7% 윤석열이 5박 7일로 오늘부터 미국 국빈 방문을 시작한다. 우주센터 방문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에 예. 시회로 반응이 나왔고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지고 역배가 끊고 정배열로 바뀐 구간 체크 최근에도 잘 올라와주다가 이탈하고 밑에서 박스 좀 보여주다가 여기 돌파하면서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고점 저항대 6만원 정도에서 최근 막고 떨어졌고요 현재는 큰 박스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가파르게 최근 올라와주고 있었고 추세 유지 이것도 단기 입형 넣고 대응하시면 되는 자리죠 종가상 5일선 딱히 이탈 없이 추세를 보여줬고 5일선, 11선, 15일선 이탈마다 분할매도 하시고 지키면 계속 추세 홀딩하시면 됩니다. 7% 상승으로 61,800원까지 올라왔고요. 61,800원 정도. 전고점 저항대가 44,000원 정도. 자, 여기 돌파 안착이 가장 중요하고 막고 떨어지면 또 크게 밀리는 흐름을 주의해야 되는 단기 고점 자리입니다. 다음 2구산업 기존 3,000원대 추천주였고요.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박스자리에서 추천드리고 시원하게 12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일봉상으로는 처음 추천했을 때는 느렸습니다. 이때 바로 돌파 실패했고요. 밀렸다가 재추천하고 나서부터는 크게 올라갔고요. 자, 월봉이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홀딩하기가 수월했죠. 이때 뭐 손절을 했거나 보유를 했거나 올라간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닌 보유기간이었고요. 시간외로 6.8% 상승이었고 구리가격 급등으로 계속 급등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11선, 11선 반등, 11선까지 빠진 상태에서 시간외로 또 반등이 나와주며 5,800원 정도까지 올라와줬고요 5,800원. 자, 6,000원 정도가 5일선 자리니까. 오늘 딱5일선 맞고 떨어졌죠. 오늘 윗꼬리 딱 맞고 떨어졌고. 종가상 6,000원 안착이 중요하다. 그래야지 또 7,000원까지 돌파 시도를 해주겠죠. 지금은 이렇게 박스로, 고점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저가. 그 다음에 11선, 21선 이탈마다 대응해주시고 단계에 너무 많이 올랐죠. 우주 꼭대기 머리자리이기 때문에 가짜 반등 주면서 하락하는 것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현재 N패턴으로 반등이 나와준다면 이렇게 N패턴으로 반등이 나와준다면 그리고 또 이후에 밀린다면 쌍봉이탈 경계를 하셔야 되는 자리고요. 지금 이렇게 N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요 자리에 위치해 있다 만약 미래에 올라갔다가 꺾이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이때부터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 가격이 바로 여기죠 오늘의 저가 오늘의 저가 자리가 쌍봉이탈 자리다 다음 한신기계 6.8% 윤석열 미국 방문 관련해서 또 이슈를 보고 있고요 21년 말부터 계속 추천을 드렸고 22년 초에 광기를 보여주면서 급등을 보여줬고 이제 이탈하는 구간 9천원 이탈 구간 요때 호재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등 정고돌파 기대를 낮춰라. 만삼천원까지 가는 기대를 낮춰라 라고 말씀드렸고 정석 가짜 반등 흐름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렇게 크게 오르면 당연한 조정을 경계를 하자 음, 이때 가짜반등 나와줄 때 호재는 지속이었지만, 이렇게 전고돌파 올라갈 기대를 낮춰라. 이탈하고 내려갈 확률이 더 크다. 오르고 빠지고 가짜반등 주고 빠지고 가짜반등 주고 빠지고 이런 일반적인 흐름, 정석 흐름이 나오셨습니다. 어, 이때 많이 속죠. 지금은, 박스로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살짝 이렇게 역별 돌파 시도를 하면서 박스 상단 회복을 노려주는 자리입니다 일봉이고 엄청나게 크게 올랐죠 당연히 고점에서 추세가 이탈이 나오면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구름 이탈하고 장기 입형 차례로 차례로 도달을 하면서 큰 하락이 나왔고 최근은 481선 부근에서 살짝살짝 뭐 살짝 이탈이 있긴 했지만 근사치에서 반등을 보여주면서 박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년선 회복 시도해주는 자리에서 7200원까지 회복했고요 7200원 지금은 이렇게 작은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 최종 지지는 당연히 여기 6,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 더 밑으로는 여기 5,700원 정도 전고점전고점 저항 대는전고점두개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다음 G2파워 4.7% 한신기계와 같은 원자력 발전 관련 주고요 초록 원마다 추천드리고 모든 타점에서 다 수익을 드렸습니다. 최근에도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추천하고 최대 70% 상승이 나왔줬고요 여기 역배열 딱 끊어주는 자리에서 무릎 추천이죠. 여기가 발이고 여기가 무릎입니다. 이제 어깨머리 가는 자리에서 단기 큰 수익을 드렸고 여전히 고점에서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장대양봉의 종가 12,000원 정도를 어, 지켜주고 있고요 이때 이탈했던 때이 구간이 있지만 여기서 박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도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현재 고점 박스 유지가 되고 있다 갭매우기 어, 구간까지 한번 올라갔고요 이때 개파락이 나왔고 이 구간까지 상승이 나와줬네요 다음 정고점이 16,000원, 중반대. 그 다음, 2만원. 중간 값으로 18,000원 보시면 되겠고, 위로 저항대 이렇게 세개 주의하게 보시고, 시간의 상승으로 15,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자, 종가상, 14,500원 위로 딱한착을 하면서 유지해주는게 중요합니다. 실패하면 다시 또요 박스 하단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큰 박스고 위에서 안착을 해줘야 박스 업그레이드하고 전고점까지 돌파 시도를 해줄 것이다. 다음 유니온 4% 중국 히토리 무기화 가능성 계속 이슈가 되면서 월봉 윗꼬리 역배열 부분 노란색에서 저항 맞고 떨어진 상태입니다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었고 7400원 그 자리가 여기죠 옆별 돌파 나올 때 추천하고 단기 상승이 흔들면서 나와줬습니다 최근 파동이 워낙 더럽게 지저분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매매하기에는 좀 껄끄러운 자리고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이렇게 윗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변동이 크니까 장중에 추격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셔야 되겠고 가급적 박스 하단에서 은봉 매수를 분할 매수로 노려보시는게 좋겠죠 시간의 상승으로 8600원 정도까지 또 회복을 해줬고요 종가상 87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8700원이 상한가 종가 가격이고 이렇게 큰 박스로 대응하시면 되고 박스 하단 이탈하면 장기편까지 크게 빠지는거 주의하시고요 다음 퍼스텍 4% 우주항공 관련주고 방산도 되고 로봇도 되고 최근에 방산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죠. 윤석열이 러시아한테 찍히면서 방산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고 3,700원 안착하면 급등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런 뉴스 몰랐어도 차트 매매로 3,700원 안착할 때 1차 추격 매수하면서 수익을 볼 수가 있었고요. 현재 여전히 5일선 위에 있습니다 단기평을 넣어보면 오늘의 저가 5일선 어, 여기 기준 잡고 나머지 물량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20일의 종가 4,650원 이탈할 때 1차 매도는 됐을 수 있겠죠 그때도뭐 2차 매도 됐을 수 있고 나머지 물량은 5일선 위였기 때문에 홀딩이 가능했고 시간의 상승으로 다시 또요 가격까지 회복을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회복을 해줬고 현재는 캔들 기준으로는 요렇게 박스 꼬리 기준으로는 요렇게 박스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고점 박스 구간 고점에서 박스 매매하시면 되고 오일선도 주요하게 보시고요 다음 현대무백스 기존 추천주였고 역별 돌파 초입자리 박스 자리에서 추천드렸습니다. 여기가 머리, 여기가 발, 무릎, 무릎에서 추천드리고 뿅, 이제 어깨머리 가면서 최대 50% 수익 줬고요. 50% 수익 주고 지금 또 크게 밀렸습니다. 단기에 급등이 나오면 항상 크게 밀리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죠. 상한가 종가 이탈하고 5일선 이탈까지 하고 올라갔다가 밀리는 흐름 이 구간에서 이런 시가이탈할 때마다 분할 매도 또 분할 매도 분할 매도하는 식으로 챙기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뭐 거의 다 분할 매도하고 물량이 많이 남아있진 않겠네요. 혹은 전량 매도가 됐을 거고 시간에 4% 상승으로 4100원까지 올라왔고요. 우일상 가격이 4200원 정도 합니다. 4200원 종가상 안착을 해줘야 N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거고 실패한다면 다시 여기까지 밀리는 거 경계를 하셔야 되겠고 월봉상은 여전히 박스 구간이기 때문에 흔들면서 더갈여진는 있지만 일봉상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조정은 또 역시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볼 수가 있고요 종가상 4000원 위에서 계속 놀아준다면 이제 박스 업그레이드 시도를 하면서 다시 위꼬리 그리고 전고점 돌파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당연히 시간 투자는 해야 되겠죠 월봉을 보고 대응하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처음 추천했을 때도 오래 걸렸습니다 처음 추천했던 자리가 이 자리였고 그 다음에 몇대 추천 또몇대 추천드렸고요 이런 구간들은 눌림 매수 홀딩 구간 자리죠